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요즘에는 홈 레코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마이크와 보컬과의 거리를 얼마나 떨어뜨려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이나믹 마이크는 10cm 떨어뜨리면 되고 콘덴서 마이크는 20에서 30cm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콘덴서 마이크로 녹음을 받을 때 이렇게 떨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근접 효과 때문인데요 근접 효과란 단일지향성 마이크에서 볼수 있는 현상으로서 보컬이 마이크와 가까워질수록 저음역대가 크게 녹음되는 현상입니다 헤드폰으로 들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녹음이 끝나고 스피커로 들어보면 저음역대가 너무 크게 녹음돼서 소리가 벙벙거리는 현상을 겪을 수 있죠 그리고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 침의 방울이 터지는 소리 치찰음 파열음 등등 노이즈들도 훨씬 작게 녹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노이즈들은 녹음 후에 일일이 제거해 주어야 하는 거지만 일절 수정 없이 현장감을 살리고 싶은 녹음에서 이런 노이즈들이 너무 크게 녹음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수 있겠죠 콘덴서 마이크임에도 불구하고 10cm 까지 거의 마이크에 달라붙어서 녹음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초보 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잘 압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목소리가 너무 작게 녹음 된다고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그럴 땐 MR은 줄여주고 헤드폰의 볼륨은 키워주시면 아주 쉽게 해결된답니다 보컬이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잘못 녹음된 음원을 가지고는 아무리 수정을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의 거리와 모니터링의 볼륨을 잘 맞춰놓고 시작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영상 아래에 무료 레코딩 이벤트와 레슨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